갑다오야 야! 야. 비 비켜! 변비 비켜! 오우! 빨라, 빨라 빨라 빨라 빨라 엄청 빨라 엄청 빨라 어머나! 잠깐만! 나 1등하는거 아니야 진짜?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큐버스에요! 자! 오늘의 게임은 백룸 레이스 클리커! 아시죠? 이렇게 겁나 눌러서 속도를 계속 업그레시키는 이드 그런 게임이죠. 늘리면 누를수록 겁나 빨라지는 거. 하지만! 오토클릭 쓰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누굽니까? 서큐버스잖아요 저는 직접 제가 누르면서 속도를 한번 최대한 끌어올려 볼게요. 과연 저는 레이스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주세요! <웃음> 안녕, 니들, 나다 알지? 나 코봉을 내, 서키버스야 자, 이게 TV 하나 있다면, 엘리베이터가 닫히잖아요? 이럴 때 클릭을 빨리 해야 돼, 지금! 지금!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해야 돼요. 밑에, 밑에, 보이시죠? 45, 50. 손도 올라가고, 보이시죠? 이때가 아주 중요하다고 그래요. 100까지 올려보자. 오! 손 내, 손 내, 손 마비 왔다, 마비 왔다. 레이스 한번 즐겨볼게요,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어휴.. 빨라! 어, 어 어.. 얘네도 이렇게 빨라? 어머.. 꼴찌야 지금? 온다 온다 온다너 보고 온다 너 뭐가 온다 뭐가 온다. 뭐가 온다 밑에 밑에 보이시죠 지금? 어머 어머 저 보면 저게이 뭐야 어머 어머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어떡해!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 나너 꼬셔버릴거야! 너 꼬셔버릴거야 꼬셔버릴 온다? 어.. 이런.. 어.. 현진하고 싶다.. 어.. 아니..아니에요.. 둘러둘러x3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야, 소큐버스! 뭐야? 아이고, 그, 내가 네가 하는 거 봤거든. 뭐 어쩌라고? 너 그냥 그오토클릭써진짜 써? 미쳤어? 야, 소큐버스야, SCP 명예를 걸고 오토클릭 같은 거 안해. <웃음> 야 그냥 오토클릭 쓰라니까 싫어! 포트콜 나왔을 거야 하하하하 <웃음> 야 평생을 해봐라 어? 네가 1등 오늘 안에 1등 할수 있을지 근데 어, 너무 힘들긴 한데 네가 그렇게 원하니까 송샘 치고 내가 오토클릭 써줄게 아냐 아냐 아 그냥 해아니야아니야 아니야, 네가 계속 하라고 그랬잖아 아니야 네가 손으로 안대 즐겨 짝쳐 <웃음> <웃음> 어? 어? 자자 <웃음> 자, 여러분 자자 자, 엘리베이터 탔어요 오토클럭이 왜 좋은건지 저 슬슬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보세요 여러분 자자자자 어머 미쳤다 미쳤다 어머 어머 쌍스럽게 올라간다 어머 어머 차츠까지 올라가는가 어머 미쳤다 미쳤다 여러분 갑니다 어우 야 야 변비 야껴 어, 변비 비야오 빨라, 빨라+ 빨라+ 빨라+ 빨라 엄청 빨라 엄청 빨라 오나 잠깐만 냉도하는거 아니야 진짜? 오오오6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떻게 겁나 빨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우리 친구도 어디이게 뭐해? 빨리 빨리 더 무, 무무무무 무! 움직여! 너 뭐해? 너할수 있어? 그렇지, 그렇지 달려, 달려, 달려, 그렇지. 야, 더 달려, 더 달려, 달려, 그렇지. 그렇게 되겠니? 어머, 오토 클릭 시려이게얘 예, 끝까지 말. 어머, 뛰어가는 거니? 뛰어가는 거니? <웃음> 약 올리고 뛰어가는 센스. 오! 오, 너 걸려 죽었네 어. 백룸 레이스 클리커 같이 한번 즐겨봐. <목소리> 감사해요.